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여성용 시계로 찾아왔는데요. 까르띠의 베누아 제품입니다. 베누아는 프랑스 말로 욕조란 뜻인데요. 이 케이스의 모양이 이렇게 보시면 약간 욕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계는 그 당시에 원형으로만 나오던 시계에 혁신을 불러일으킨 시계입니다. 베젤을 보시면 이렇게 이중으로 다이아몬드가 불량컷 다이아몬드가 장식이 되어있구요 다이얼을 보시면 6시와 12시를 제외하고 인덱스가 다이아몬드로 장식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까르트의 상징이죠 블루엔츠 겉모양의 시침과 분침이 인상적입니다 이 제품은 18K 웨골드이구요 이렇게 크라운을 보시면 보석이 역으로 박혀있는 다이아몬드가 역으로 박혀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춰져 있는 더블 폴딩 클래스프고요 한번 열어볼까요? 이렇게 해서 짠 18K, 750 여러가지 까르테에 각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을 보시면 까르테에서있고 워터 리지스턴트는 30m입니다. 그리고 18K1954 쓰일 넘버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쿼츠입니다. 배터리로 가는 쿼츠 제품이고요. 그러면 한번 작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 크라운은 한 번만 빠지는데요. 이렇게 해서 열어진 상태에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 시침과 분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엄청 가벼... 가벼운데요. 이렇게 1시 50몇 분으로 맞춰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까르띠에 베누와 1954 오리지널 다이아몬드 세팅이 아주 아름다운 제품을 알아봤습니다. 짠